2021년 2월 13일, 일본에서는 또 한번 후쿠시마에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1년 3월 11일에 지진규모 9.1의 대지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쓰나미로 사망한 사람이 24,500명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몇몇 원자력발전소는 전력이 끊겨 세개의 원자로에서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추었고 그후 원자로 중심부가 과열되어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대지진은 2011년 3월 13일 일본의 주요 섬중 하나인 혼슈섬의 북동쪽 해안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혼슈섬 북동부의 도호쿠 지방에 지진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3월 11일 당일 지진은 러시아의 페트로, 파블로스크, 캄차스키를 비롯하여 타이완의 타이베이, 중국의 베이징을, 베이징 등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감시되었습니다. 2월 13일에 동일본 대지진 1 0주년을 앞두고서 후쿠시마에서 또한번 발생한 지진 규모 7.3의 대지진은 일본인들을 공포로 몰아 나왔습니다. 일본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진도 7.3의 지진에 대한 청소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남해 해상에서 발생한 7.3 강진은 쓰나미와 노심 용해, 즉, 매스다운을 2011년 3월 12일에 촉발하여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거의 10년 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남해의 7.3 강진에 대한 청소 작업은 7.3 강진이 발생한 토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식 집계된 자료를 보면 약 1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상은 진원지에서 가까웠던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 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 도쿄까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대 총리는 일요일 아침 비상내각 회의에서 지금까지 사망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013, 2021년 2월 13일 7.3의 토요일 강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로 2만4 5 0 0 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10주년을 앞두고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력문제는 일요일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진 이후 처음에는 약 95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일부 신간센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동일본 철도는 시설 손상으로 인해 북부 해안의 신간센이 월요일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북부의 소마시에서 불교 사원의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주요 산사태가 발생한 도쿄와 북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해안 고속도로를 정리했고 산사태로 막혔던 도로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팬더믹 보호조치 일환으로 텐트가 설치된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군대도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NHK는 정부가 피해지역과 협력하기 위해 특별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팬더믹 보호조치 일환으로 텐트가 설치된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군대도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NHK는 정부가 피해지역과 협력하기 위해 특별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주변의 방사능 수준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불의 고리에 속하여 있어서 지진이 매우 자주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규모 6 이상의 지진 중에서 약 20%의 지진이 일본에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엑스웍티브를 구독해 주시면 항상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